자 지금 풀스택 아닙니다 스이이갓 썩쌩! 뽁슉뽁슉뽁슉 오 오십 오십만 뽁슉슉 뽁슉뽁뽁 하미친다니까 쇼어어 뽁슉슉 뭐고 이거 쇼쇼쇼쇼쇼 육십일만 어디갔노? 야 이거 어디갔는데? 하이, 쿠 반갑습니다. 정말 귀엽죠? 어 옷을 한번, 야, 신발 반짝거리는 거 봐봐봐. 어? 야, 우리 귀여움이 필로입니다. 보면 이제 개성이 어, 지가 아군이 스킬로 피해줄때 적군에게 디버프 한개당 치저, 치방 8%씩 깠거든? 5개 하면 40%까지 깎아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디버프 효과 5개 이상 걸린 적군에게 자기가 단일기로 때리면 주피 60% 증가까지 있겠고요. 일단 성물 효과 한번 보면 성물. 모든 적군에 걸린 디버프 효과 1개당 자신의 공간이 3%씩 15회 제한이니까 45% 어? 공간 45%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나리오 한번 들어봐봐. 시나리오. 필로 처살댁. 쿄가 처음에, 쿄 성물 있으면 처음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디버프 8개 걸지. 그 다음에 페멀 루나가한 타격당 3개씩 또 추가로 디버프 걸리는데 소멸 있으면 추가로 3개 더 붙으니까 총다 합하면 17겁니다. 그래서 첫 턴에 15개 풀차징 되지. 그리고 전체 약정기가 나가게 된다. 45% 공간증 받고 전체 약정기 터집니다. 시나리오 어때? 필러 결투에 들어갑니다. 3 5 4 0 0 엄지님. 오, 잠깐만. 엄지님 또 이게 또 투급으로 맞춰가지고 또 선턴 잡아서 이렇게 또 여쭈구나 투급이 약간 조금 낮게 나오네. 그게 조금 아쉬웠고. 시작부터 이제 봉을 돌리고 있고요. 해물로날 때리고 있습니다. 자꾸닥 자꾸닥 들어오고 있고. 어, 이렇게 가볼게요, 이번에. 어, 지금 디버프가 켜고 다 들어갔고,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 6개 추가, 그지? 풀스택은 아닐 텐데, 아닐 텐데, 토네이도 두장 던져볼게요, 한번. 자, 지금 풀스택 아닙니다. 몇 개고, 계산 좀 해봐봐. 이게, 하여튼, 디버프 좀 총합이 몇 개. 자, 쏴이거! 쏴쏴! 쇽슥쇽슥쇽슥 오, 오십, 오십만! 푹쇽보슥보슥보슥 여러분, 쿠턴 지금, 그것도 봉도 돌리고 있었어. 봉 돌리고, 야, 이게, 야, 이거, 봉안 돌리고 있었으면 더 심했을 거야, 딜이. 자, 虚가 위험하다고 판단됐구나. 虚 어, 때문에 디버프 많이 쌓여가지고 필러가 세니까, 지금 를 잡은 사 어머, 잠깐만. 야, 돌덩이가 너무 많이, 야, 돌덩이 너무 많이 키웠구나, 저거. 야, 큰일 났다. 자, 요거 보자. 지금 살수 3개 들어갔지, 살수. 살수 이제 공불이잖아, 공불. 그러면 다음에 필각 못한다는 얘기지, 공불이면. 그럼 필살기 2개 만들게요. 아, 이거 지금 안 터진다. 이거 안 터지기 때문에. 아, 그렇어 몰라. 자, 필살기 2개 만든다. 공불 들어가니까, 다, 지금 다이너눈 엄청 많았어. 지금 잘못하면 다이너한테푹한 대씩 맞으면 죽거든. 근데 그럴 리가 없다. 자, 지금은 이제 차단 당했기 때문에 약점도 안 터지고. 자, 근데 궁을 두개 만들었다. <웃음> 필각 되겠니? 아, 그다 어. 이거 뭐 볼래? 여러분 뭐 볼까? 뭘로 볼까? 적군 생광 깎고 단일 궁, 요거 봐야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한 장만 더 맛보고 끝낼게요. 팡! 슈퍼! 시작 먹어. 야왜왜왜왜 이렇게 약한 거? 와 이게 더 센데, 이게 더 센데? 야 이거 왜? 이 저거 왜왜왜 저기 약뭐 뭔데 저거? 파크다 이제 이렇게. 야 잠깐만 내가 필살기 레벨을 좀 삼네 삼네. 궁보다 그냥 전체기 약전기가 더 센데. 어. 다음은 개성 터진 단일도 봅시다. 아아 아, 그렇네. 단일 할때 주피 60퍼 추가 되잖아. 아 오케이. 자, 패스타입니다패스타입니다패스타에 오! 찬드라까지 있는. 자, 일단, 아, 긴장하지 맙시다. 일단, 그냥 무조건, 이두장뜯거든또두장 갈게요. 더블 임팩트! 빠바바바 자, 20만. 가볍게 20만 한 해주고. 촉촉촉촉! 61만! 야, 어디 갔노? 야, 이거 어디 갔는데? 야, 어디 갔는데? 야, 세 번째 장좀맞아줘야지두 번째 장에서 죽으면 어떡하노? 어. 여러분, 두 번째 장에서 초살하는 거본적 있나? 보통 초살때이 한장 한장 어, 세번째 장에서 뭔가 난리나면서 초살이 일어나야 되거든 두번째 장에서 초살났어 야 이거는 뭐해야 뭐, 뭐 해야 개성이 발동되더라 디버프 효과가 다섯개 이상 걸려있는 적군에게 단일기를아 다섯개 이상 다섯개 이상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단위기 하면 되잖아 그지 어, 아, 다섯개 5개. 다섯개에서 단위기 갑니다 다섯개 단위기 자 버프 발동 빡 우와 24만인데 야 저거 그 기절기야 이성 붙이면 기절하는 저거 여열 기절기 같은 그런 기술이야 근데 이성으로 치는데 24만 나오는데? <웃음> 미치붓다니까 메타 챔이다 그래서 메타를 한번 해먹을 챔인 것 같아요 자와이덱 제가 그때 보미가 쓰는 거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덱진 겁나 무섭거든요 저도 사실 정규전 찐덱으로는 요거 쓰고 있는데 초살 말고 제대로 싸울 땐요거 쓰거든 근데 어, 또두장 떴네? 아또두장 떴네 잠 한번 가보겠습니다 싹빠빠빠빠자디버프 많구요 뽀옹 빠바바바밤 57만 다야두번째 초살 야 이게 두장째 자꾸 초살이 나는데 여러분 야 필로 괴물이다 이승토네이도 한번 해볼까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맞네 방금 같은데 이승토네이도 한번 봤어야 되네 개했을것 같은데 큰타를 입고 먼저 폭발시키고 뭐 아무때나 계속 전척에만 던지고 있어 <웃음> 그냥 아무렇게라 자 패몰누나 보여줍시다 누나도 한번 <웃음> 보여 드려야지 어? 와, 안 죽었어? 오케이 여키오가 죽였네 <웃음> 해로운 <웃음> 새다 이러면서 <웃음> 해로운 <웃음> 새다 야 임마 저거 그 흐르스벨그랑 맞짱한 깔아야라 흐르스벨그랑 야이 디버프 많으니까 이거 세게 들어가겠는데 이번에 근데 같은 200퍼야 일성도 200퍼고 이성도 200퍼야 스바바 그냥 뭐, 몰라 그냥 스바바 자 기절기인데? 기절기인데? 빠바바바바바바바만 기절시키려고 했는데 턱 치가지고 실실하려고 했는데 턱뼈가부서지거게야 <웃음> 와, 이거 필로 장난 아니다. 일단 제 취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발로 머리를 찍어버리네. 이러면서 <웃음> 그러니까. <웃음> 오, 잠깐만. 자, 저댁 무섭거든요. 아시죠? 에키드나 펜멀 대. 요것도 초살 댁인데. 야, 이상한 보자고 했지. 여러분. 이렇게 치고요. 원래라면 이렇게 쓰는 게 더... 원래 처음 전략이었잖아. 요거 쓰고 요거 쓰고 그치? 요대랑 가볼게 두번째 장에서 초사은 안날거거든 아무리 패물로라가 쐬도 능도는 아니거든 요 여러분 팍팍팍 팍, 팍 해주고 자 요즘 원래 원래 패물로라도 무섭잖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지서 35만 나오는데 자 이성 갑니다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갑자기 채팅자 방금 왔는데 내가 뭘본 거지? 이러면서. <웃음> 딜량 한번 볼까요? 그냥 첫 턴에 그냥 깔끔하게 50만, 89만 해서 끝났었어요. 뭐 원래 좀 판이 길어지면 이게 막딜 올라가잖아. 코인반도 100만 기록했잖아. 근데 그건 판이 길어져서 그런 거고. 첫 턴에 딱한 번밖에 안해서 공격을 한번 했는데 89만 이 정도면 진짜 딜버그야 이러면서 오. 저게 PVP용 그레스벨그지 이러면서요 그레스벨그를 내가 플레이하는 느낌이야 저 애니 보지 않았는데 제가 주인공은 아니죠? 뭐 저리 세 무서워 이러면서 오 제가 주인공은 아닌데 제가 뭐, 뭐 뭐래 새새마순간 뭔가 하여튼, 그, 하여튼 그, 그런 쪽이래요 저도 잘 모릅니다 새래 새새뭐고어딨돈이가 잠깐만, 엄지님, 엄지님 좋아요. 아, 좋은 시대 감사합니다. 차라리 그래가지고, 쿄를 잘라붙네. 쿄를 잘라붙으면 이제, 어, 맞네. 어 좋은,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쿄를 어. 잘랐다. 쿄가 잘렸다. 오, 이거, 어, 아, 타격 좀 있는데요. 쿄가 잘렸다. 그럼 성물이 많이 활동이안될 거거든요. 오, 좋습니다. 자, 요런 것도 한번 봐야지. 쿄가 죽고 나면 어떤가? 팍팍팍팍! 13만 2천. 멀리 누나, 퍽스각! 빡삭! 빡싹, 빡삭! 빡싹. 빡삭각 26만. 자, 켜가 없습니다. 팍! 빠바바바바박! 추, 추심! 잠깐만, 여러분, 무릎 꿇어라. 저, 저, 지금 무릎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켜켜 -Ok 없었어, 방금. 쿄 없었어. 죄송합니다. 예. 제가 p v p 기에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구상한 덱이에요. 어젯밤에. 근데 심지어 켜가 없는데도 개돌한 것 같아요. 켜가 없는데. 자, 이번엔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번에 이제 그 원소가 터지거든? 이렇게 갈게요. 근데 우리 지금 그래도 엄진이 지금 대단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안메레 그 단일 막강한 단일딜로 한명씩 잘려 나가가지고 뭐가 쏙 빡자 빡스 와 잠깐만 이제 딜이 뭐가 좀안 나온다. 방 원소 폭발을 캡면안 되구나. 원소 폭발하니까 디버프 개수가 없어지잖아. 그래 갑자기 똥길 나왔어요. 이 좋은 리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필로를 쓸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것 같아요. 어, 원래는 원소 폭발을 멀리 누나가 해야 되거든? 근데 그그면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원소 폭발하지 말고 디버프 많을 때 이마가 때려야 되는 것 같아. 이마가 그렇죠? 저 이렇게 디버프 좀더 쌓이잖아. 끝났어요. 내가 보기 끝난 것 같아. 와우 와우 사 와. 디버프 좀 많잖아. 어, 많으면 이렇게 어이 정도. 와 필러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더 다양한 덱에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구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